계곡물이 시원해서 수박을 넣어 놓으면 있지? 엄청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계곡 말랑이 보물찾기 에이, 잠깐만 말랑이 보물찾기? 어! 말랑이 보물찾기. 이 계곡 안에 곳곳이 말랑이와 파비씨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말랑 엄청난 상금 어, 엄청난 상금 엄청난 상금은 뭘까? 기대된다! 기대되지? 그럼 준비 시작! 말랑이는 엄마가 숨겨놔서 지금 아무도 몰라 어디있는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돌, 물수제비 하기 좋은데. 야!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 오리온, 너 이거 아니야?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 물 위에서 통통 튀기는 거야. 어, 나 그거 알지? 통통 치는 거? 그걸 물수제비라 그래? 어, 그런 거 물수제비라 그래? 이런 놀이 진짜 잘 돼. 누나가 해볼게. 해봐, 해봐. 잘 봐. 문수집이 해본 적 있어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대박! 나도 해볼게! 예스! 난더 많이 했어! 세번 튕겼어! 오 대단한데? 세 번? 그럼 난네번 튀긴다! 아세번 튀겼네! 봤지? 네번은 무리다 아난 네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 이야. 우와 세번까지 됐다 하하 아, 실패 아 네번 실패 아나할수 있는데 나볼 찾을 거야 오리온이 저러는 동안 나는 빨리 말랑이 찾아야지 키키키키키 안 되네. 어! 파미 찾았다! 파미, 여기있다! 와! 아, 맞다! 지금 말랑이 봄을 찾기하고 있었지? 나도 나도 찾을래! 어! 이건 뭐지? 더 찾았다. 이러다가 지게 생겼어. 어! 아, 찾았다. 여기, 여기. 찾았어? 으아, 파 예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으아! 너도 말랑이를 찾았다고? 마지막 말랑이라며 엄마가 실수로 하나 더 숨겼나 보다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런 거였어? 에헤헤. 그럼 둘다 1등이네 예스! 둘다 이겼다 방금방금뿅뿅방구방뿅뿅 방금 그럼 엄청난 상금은 뭔데? 어! 엄청난 상금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수박! 와수박와 와. 와, 수박 수, 바다. 바다. 와, 와.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꿀맛 좋아 말랑이보다 푸시파보다 수박이 최고야 뻑뻑뻑뻑 우와 수박이다 음 엄청 시원해 우와 수박이다 음 시원하고 재밌고 천국이다 수박도 마시고 물놀이도 재밌고 진짜 천국이다 누나 누나 이거 봐 어, 너 육하 야, 너네 계곡에서 재밌냐? 육학년이다 <웃음> 육학년! 육학년 <웃음> 보고 싶다. 내일 우리 집 와서 육학년 놀자고 해야지. 좋아. 오늘도 시원하게 계곡에서 말랑이 보을 찾기 하고 수박 먹기. 대성호